재개발지역에 사업시행인가 후에 대체주택을 매수를 했는데요. 어, 그 대체주택 말고 다른 집도 추가로 투자 관점에서 더 샀다가 그 집을 과세로 팔았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그 대체주택의 혜택은 지금 우리가 흔히 앞파 집을 과세로 팔면 어, 보유기간이나거주기간이다 리셋돼서 다시 2년 보유, 2년 거주 이걸 지켜야 되잖아요. 어, 그러면 이 대체주택도 그런 걸 지켜야지만 이대체주택에 혜택이 있는지 아니면 그런 것과 상관없지 그냥 대체주택의 혜택,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 2, 5항만 다 지키면 주어지는지 오늘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궁금하시죠? 집을 과세로 파는 것과 섞여있기 때문에 자칫 혼돈스러울 수 있는데 국세청 자료를 가지고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출발해 보실까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철론공인 TV 소장 방희선입니다. 오늘은요,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재개발 지역에 집을, 한 채를 가지고 있는 분이 A주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그런 분이 어, B주택을 하나 사고 A를 가진 상태에서 얘는 재개발, 그 다음에 B와 C를 샀는데 C를 세금을 내고 팔았어요. 과세로 양도를 했습니다. 이 B를 사업시행인가 후에 매수를 한 집이라고 하면 당연히 뒤에 산 집이지만 대체주택의 요건을 갖추면 예를 어, 나중에 비과세로 처분을 하고 A가 완공되었을 때 입주를 하면 되잖아요. 우리 그런 건다 이제 알고 있죠. 초원부동산어 오랜 구독자이시면 이 정도는 그냥 껌인 수준이잖아요. 맞죠? <웃음> 어, 이런 상태에서. 근데 오늘 짚어보려고 하는 건요, 그렇게 쉬운 그것만을 우리가 알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 하나를 더 보탠 게 뭐냐 했더니, 2021년 5월 25일 날 시일을 양도를 했어요. 우리가 집이 ABC 세 채가 있다가, 하나를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얘를 양도를 하면,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냐면요. 이렇게 하고 나면 과세로 양도하고 난 날로부터 그다음 일시적 이주택이나 뭐 아니면 비과세 적용을 받으려고 하면 다시 2년을 단독 보유를 해야 되고 그리고 조정지역이면 플러스 2년 거주요건을 갖추어야 그 비과세 받는 걸 적용을 할수 있었습니다. 소위 리셋됐어요. 보유며 거주요건이. 그데 과연 이게 그러면 나는 대체주택을 받을 건데 이 대체주택도 똑같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 너무 그렇게 다면 너무 가혹한 법이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질문을 해 놓은 겁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자세히 보시면 어, A를 아까 매수했고 사업인가가난 후에 B를 취득을 했고 2019년 4월에 사업택인가가 났고 어, B 주택은 2020년에 샀습니다. 사업인가 후에 B 취득 그리고 C를 샀다가 얘는 과세로 팔았죠. 어, 그리고 맨 다음에 이제 B를 파는 거예요. B를 파는데 이 B에 대한 내용을 이제 알아볼 텐데 이 C가 매도한 날이 2021년 5월 25일입니다. 그리고 폐는 2022년 1월 7일날 양도를 했는데 이는 매수를 언제 했더니 2020년 10월 6일날 매수를 했습니다. 2년이 안 지났죠. 2년이 지나려면 2022년 10월 6일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2년 안 지난 상태에서 폐를 양도를 하고 하면요. 1 1 양도한 날로부터는 이거는 뭐한 7월 지났나요? 2021년 5월 달에 시입하고2년은커녕그 다음에 바로 1월 달에 지금 비의를 양도하고 비의를 양도하면서 이 비의는 매수한 지가 또 2년도 안 지난 거예요. 이해되시죠? 문제의 핵심이 이해되시죠? 앞에 그 과세로 평온했서도 2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 상태에서 과연 비의는 샀는 꽃무건너 정말 세금 안 내고 파는 혜택을 다 누리고 이제 A로 입주를 할수 있을지 아니면 파도를 넘다가 넘다가 좌절해서 세금을 다낼지 오늘 그거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어 밑에 법, 해당 법 조문하고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질의 내용 한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2021년 1월 1일 현재 3주택이었죠. 아까 ABC 3주택 소유하고 있습니다. 어, ABC 다 소유한 상태에서 어, 시 c 를 양도하고 남아있는 요 AB가 어,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 이 5항, 요게 아까 대체 주택에 대한 특례입니다. 어, 요럴 경우에, 특례, 비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이재계산되는지 궁금한 게, 보유기간재계산은 시입한 날로부터 다시 2년 지나야 되고, 뭐 아니면, 어, 그때부터, 시입한해서부터 다시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 이 여여권을 다시 충족해야 되는지, 그 질문인 거죠. 정말로 궁금하죠. 대체주택 가지신 분들 많으실 텐데 질문은 이해되시죠? 어, 156조 2. 5항이 뭔지 잠깐 한번 살펴보면요. 여기 나와 있거든요. 156조 의 2. 5항 재개발될 경우에 대체주택에 대한 특례인데 뭐뭐를 갖춰야 되느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어, 사업시행 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을 해야 됩니다. 사업시행 인가일 이후 취득. 그러니까 앞건 2019년 언제 언제 사업신고 안났고 지덕은 2020년도 했기 때문에 요건 충족했더라고요. 그때 지덕을 해가지고 1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됩니다. 1년 이상 거주, 어, 그렇게 되어 있고요. 재개발로 주택이 완성된 후에 재개발 집이 이제 신규 주택으로 새 아파트가 어, 완성된 그런 경우를 말하죠. 완성된 후에 2년 안에 그, 완성된 세계발, 아까 여기서는 A 주택입니다. 그죠? A가 새 아파트로 바뀌고 나면 그 집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를 가야 됩니다. 1년 이상 여기는 계속하여입니다. 계속하여. 계속하여 거주할 것. 완공 2년 안에 들어가가지고 계속해서 1년 이상은 살아야 됩니다. 살아야 됩니다. 어, 그 다음에 2년 안에 마지막 요건은 2년 안에 앞에 그 집을 팔아야 돼요. 2년 안에 대체주택을. 완공 2년 안까지는 적어도 팔아야 됩니다. 뭐 10년 들고 있다가 판다 이러면 안 됩니다. 완공 2년 안까지는 대체주택을 그냥 팔고 2년 안까지 팔려고 했더니 리셋돼 버렸다. 그러면 어, 2년 보유하는 게또 어, 곤란해질 수도 있죠. 맞죠? 어, 그런 그것들이 있는데 자, 한번 위로 쭉 올라가 보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요약 정리와 답변을 보면, 아까 어, 비과세 보유 기관하고 거주 기관을 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게 질문이었는데, 이는 답변 요지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어났는데 답변 내용 풀어놓은 거는요. 어, 국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아까 1주택이 재개발이 됐습니다. 그죠? 그 주택에 대한 도성법에 따른 재개발 사업 시행 기간 동안. 사업시행기간, 사업시행인가 후에 그래서 우리는 샀습니다. 그죠? 그 기간 동안 다른 주택 어 B, C를 취득하여 C를 먼저 양도한 후소득세법정령 156조 의 2, 5항에 각호의 요건, 각호 요건 소용 1년 이상 그냥 거주하고 어, 완공 후 2년 안에 앞집 처분하고 2년 안에 입주해서 계속하여 새아파트 1년 이상 거주. 우리 이제 외우잖아요. 이 정도는. 어, 그 요건을 갖춘 비 주택을 양도할 때는, 어, 1을 1세대 1주택으로 봐1 5 4조 1항. 154조 1항은 그냥 1세대 그 1주택 보는 그겁니다. 어, 그걸 적용해가지고, 그러니까 1주택으로 취준대요이 경우 비 주택은 같은 0154조 1항의 보유기간, 이거 2년 보유하고 이런 걸 말하거든요. 그비과세 받는 거그 1주택의 요건에, 그2년이 상소정지에 거주하는 걸 말하거든요. 그런 그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해놨죠. 답에 뭐딱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어게해요 우리가 재건축, 재개발에 대체주택으로 취득을 했습니다. 어, 했는데 그 집이 어, 어떻게 된 판인지 어, 앞에 집을 세금을 내고 팔고 놨더니 입주할 시기가 바로 코앞이네요. 그 어, 다시 단독 인형 보유하고 막 이렇게 하면 이건 대체주택 요건이 안될것 같아요. 어 이거 어떻게어 머리가 찍어내리려 합니다 되는지 안 되는지 그래서 국세청에 이렇게 질의를 했더니 그거 다 상관없고 어, 어제 시주택을 과세로 팔았다 하더라도 어 오늘 내가 대체주택을 만약에 양도할 그 시점 기준으로 앞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전세대원이 이사했고 그리고 완공된 아파트 어, 아직 2년 안 지났고 그 아닌 것 같으면 그것만 충족하면 대체주택 혜택을 주겠다라고 되어 있네요 멋지네요. 어, 그러니, 어, 대체 주택 재개발 지역에, 어, 입주권을 하나를 사시고, 이건 오건이 뭐라고 해? 사업식 인가 후에 사야 됩니다. 그러면 재개발이 되는 그 입주권은 언제 사야 되나요? 관리 처분 인가 전에는 사야 됩니다. 중요한 게, 어, 관리 처분 인가 전에 산그 재개발, 어, 이제 조합원인데, 어, 그거 하나 사다 놓고 나중에 이사해야 되잖아요. 지열 동안. 어, 그럴 때, 대체 주택으로 사는 집을 그냥 아주 괜찮은 지역에 멋있고 큰집 좋은 집을 하나를 사세요 그냥 양도 차이 많이 날 집을 그거 굳이 있는 보유 뭐 있는 거주 안 해도 대체 주택의 요건인 1년 이상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하고, 전 세대원이 들어가 살고, 나중에 입주할 때 팔고, 그죠? 완공 2년 안까지니까. 그렇게 하면 그냥 비가 세준대요. 중간에 다른 집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해도, 그거 언제 팔았냐, 언제 샀냐 상관없이, 마지막 남아있는 거. 그 완공된 재개발의 아파트하고, 그 다음에 대체 주택으로 내가 선택한 마지막 집. 입주 전에 파는 마지막 집이 대체주택이 됩니다. 그렇게 똘똘한 거 남겨가지고 두 개를 잘 비교하셔가지고 대체주택의 혜택을 누리시면 아주 멋진 투자가 될수 있습니다. 야죠 이런 건 좋은 꿀팁인 것 같아서 오늘 함께 했고요. 오늘 초론부동산을 좋아요, 구독 해주시는 여러 구독자분들께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움되시면 다른 곳에 이렇게 공유로 퍼날라 주시는 게 사실은 초롱소장을 가장 많이 도와주는 일이에요. 도와주실 거죠?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밤 되십시오.